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고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규 영웅 비록 둠피스트는 아니었지만 오리사라는 멋진 영웅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등장한 오리사에게 한가지 비밀에 대한 힌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까요? 현재 오버워치에는 오리사라는 영웅이 등장하였습니다. 모두가 둠피스트라고 예상했지만 호첸이라는 외국의 한 커뮤니티에서 한 포스트가 유출되면서 다음 영웅이 둠피스트라는 주장은 시들어버렸죠. 아무튼 다음 영웅이 둠피스트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실망과 약간의 희망을 안겨다 둔 오리사 하지만 오리사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둠피스트라는 영웅이 출시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오버워치의 개발진들도 둠피스트의 출시 소식을 딱히 부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현재 사라진 둠피스트의 건틀렛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이죠. 지금 오리사가 출시한 마당에 둠피스트를 내놓으라고 할순 없지만 여러가지 점을 찾아보면 뭔가 오리사는 쪼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오버워치의 컨셉이라든지 영웅들을 살펴보면 각자 자기들만의 개성있는 스킬과 각각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이 다양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팀플레이를 요구하는 하이퍼 fps에서야말로 캐릭터의 개성이 곧 생명이라고 할수 있죠 비슷한 스킬을 지닌 캐릭터가 있으면 사람들은 더 좋은 성능을 지닌 영웅을 플레이하게 뻔하니까요 아무튼 오버워치는 지금까지 독특한 영웅들을 출시해왔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추가된 영웅 아나와 지독한 ARG로 겨우겨우 출시한 손브라만 봐도 확실하게 개성도 있고 각자 맡은 포지션도 다양하죠 하지만 이번 오리사는 급조된 땜빵 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스킬들도 이전에 있던 영웅들의 소스를 긁어왔으며 짬뽕 영웅이라는 말도 있죠 외형은 그나마 개성있다는 셈 치고요 그리고 최근 ptr 서버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처음 ptr 서버에 추가된 오리사는 대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 패치로 인해서 오리사의 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글이 아닌 영어와 영어 음성으로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돌자 사람들은 오리사가 급조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현 오버워치의 디렉터인 제프 카플라는 오리사의 정식 출시일이 많이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직 밸런스 패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보이고 싶어서 라고 오버워치 공식 포럼에서 언급했었습니다. 보통 영웅을 출시하기 전엔 내부 테스트를 어느정도 거친 후에 밸런스를 맞추고 내놓기 마련인데 최근 PTR 패치를 보면 오리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영웅이란 걸알수 있죠. 하지만 장인정신이 가득한 블리자드에서는 음에 들지 않으면 게임도 엎어버리는데 과연 급하게 오리사를 내놔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리사가 둠피스트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버워치의 세계관에는 인간과 옴닉, 인간도 옴닉도 아니게 애매하거나 각국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렇기때문에 오버워치의 다양한 맵들에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맵을 찾아다니다보면 이상한 문자들이 보이죠 이는 블리자드에서 독자적으로 창작해낸 일명 옴니거입니다 대표적으로 옴니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화합의 도시 눈바니에선 영어와 함께 옴니거가 같이 쓰이고 있고 그 외에도 몇몇개의 맵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스티온이 사용하고 있죠 바로 이런 옴니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버워치 내 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오버워치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들 옴니거를 모아둔 사진입니다. 일단 눈바니는 옴니의 도시이다 보니 영어와 함께 여러 곳에서 쓰여있는 옴니거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돌아도 네팔, 왕의 길 등등 많이 존재하죠. 여기 보이는 옴니거들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문장들이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뜻이 존재하는 엄연한 단어들이죠. 아무튼 이런 옴니거들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존재합니다. 이런 옴니거들의 정확한 뜻은 알수 없지만 그곳에 있는 위치나 주위 사물을 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눈바니에는 많은 옴니거들이 쓰여있는데요. 첫 거점에 들어가는 신호등 쪽에 하나, 스폰지점 등등 많은 곳에 옴니거가 있습니다. 도라도에는 비교적 적지만 옴닉들이 수련했던 성지 네팔에는 많은 건축물에서 이런 옴니거를 확인할 수 있고 네팔 성소맵의 점령지점에서는 옴니거로 둘러싸여있는 심볼같은걸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도에 있는 옴니거와 왕의 길이 있는 이 옴니거 옴니거를 살펴보면 5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옴니거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는걸 알수있죠. 뭐 맞는다면 맞을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복잡하게 생긴 옴니거들은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옴니거들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이 옴니거들은 아무 뜻 없이 끄적여놓은 문자들이 아닙니다 블리자드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발한 일종의 암호 같은 방식이죠 이와 비슷한 암호화 방식으로는 피그팬 사이퍼 라는 암호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암호는 프리메이슨 암호, 나폴레옹 암호, 틱택토 암호라고도 불리며 18세기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결사단체가 사용했었던 암호입니다. 뭐그 뒤에도 미국 남북전쟁에도 사용되었던 역사속에서 종종 사용되는 암호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피그펜 암호의 형태는 이러합니다. 기본적으로 X자 형태를 배치하게 되는데 선과 점을 이용하여 이를 구분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ABCD는 이렇게 선을 이용하여 배치를 구분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선을 그리면서 점을 찍어가고 단어들을 암호화시키게 되죠 약간 변형한 예시지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그펜 암호 외에도 다른 암호도 사용되어 보이는데요 바로 CC 앨런이 개발해낸 일명 앨런 스크립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의 문자들이 영어로된 암호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암호는 선형과 드로잉 기법에서 착안해낸 암호인데요 앨런 스크립트는 먼저 구간을 9개로 나누어 이런 순서대로 각 영어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들이 테들이랑 닿지 않게 덮어씌워주죠 그러면 이런식으로 A부터 I까지 해당하는 암호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들은 피그펜 암호처럼 선들을 연장하거나 비틀어서 기형을 주고 점을 찍어서 그 형태들을 다르게 저장하죠 그리고 이렇게 변환한 형태들을 요래저래 필기체 쓰듯이 쓰면 다음과 같은 암호문이 완성되죠. 자, 두 암호문을 보니까 이제야 옴니거가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현재 옴니거는 이런 암호들의 기법을 이용하여 만든 언어 아니 암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옴니거들의 어원을 알았으면 어느정도 문자 체계라든지 암호화 방식이 보이기 마련이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옴니거는 쓰여있는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유추해본 옴니거들을 정리해둔 사진입니다. 한가지 형태로 지닌 형상들이 동시에 여러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 문자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정리해둔 사진에 의하면 현재 오버워치에 나와있는 옴니거들이 뜻하는 바는 대략 이렇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원래 존재하는 옴니거들의 문장에 도입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살펴본다면 여기 두피스트의 포스터에 붙어있던 이 옴니거는 place called exhibit but city begin 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해석이 안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옴니거는 아직까지도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100% 확실한 해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저 현재 이야기들 중 가장 가능성 있는 이야기 중 하나죠 이런 옴니거는 오버워치의 맵 외에도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제냐타의 감정표현 중엔 명상이라는 감정표현이 있는데요 이 감정표현을 사용하면 제냐타가 명상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구슬들로 연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냐타의 구슬엔 옴니거들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오의이 앨범 커버 뒷면에는 수록곡들이 쓰여있는데요 여기 이곡 리스트 아래를 살펴보면 찌그러진 문자들이 보이는데 이를 펴보면 다음과 같은 옴니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스티온의 하이라이트와 시네마틱에서도 찾아올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바스티온의 승리 포즈엔 가니메데스라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바스티온의 시점으로 가니메데스가 바스티온의 손에 올라오자 이를 인식한 바스티온이 가니메데스에게 옴니거로 표현하는데요 잠시 뒤에 일그러지더니 다른 뭐 옴니거가 나오고 다시 정상적인 하트 모양의 옴니거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티온의 시네마틱에서도 나왔었던 바스티온의 내부 UI에서도 당연하게도 옴니거가 쓰여 있죠 또한 솔저의 시네마틱이나 도라도의 이 벽면들에도 찢겨나갔지만 희미하게나마 옴니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고 위도우메이커가 데카르트 몬다타를 암살했던 시네마틱에서도 옴닉들과 사람들이 들고 있는 푯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냐타의 스킨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오버워치 속에는 게임 내 외적으로 많은 옴니거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옴니거를 명확하게 해석해낸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오리사가 이 옴니거를 여는 열쇠라는 추측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추측하고 있는 등 해외는 옴니거를 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다면 블리자드가 이런걸 만든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또 이런 암호들 속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몇몇개의 암호가 그랬듯이 그냥 별뜻 없이 아 배고파처럼 그냥 평범한 암호인걸까요 아니면 뭔가 엄청난 정보가 숨어있는 열쇠가 되는걸까요 다음 영웅이 만약 둠피스트라면 이를 여는 열쇠는 옴니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수수께끼로 둘러싸여있는 옴니거 과연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말 별것 없다고 해도 어서 빨리 이 옴니거들의 정체를 알아내서 옴니거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해석하고 놀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